안녕하세요. 저는 트지조서의 웃음을 보스스신다면 우리의 웃음다 갔는데 의웃음내가오다여기리의 웃음을 보내가신다면 우리의 웃음있 보내주신다면, 우리의 웃가 있는. 입니다 네, 항상 활동 이제 좀 후반부에 GV를 통해서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캐럿분들이랑 같이 이번 활동을 또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인기가요도 열심히 할 예정이고 오늘은 또 사후 녹화도 있어가지고 네, 다음 주에 인기가요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3 주를 저희를 볼수 있는 거니까 음악 방송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공금스럽게 나오네요 진짜 화면에 아닌가? 뭐야? <웃음> 그냥 그냥 생조명인데요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 예! Yeah. 매점을 갑니다 네 인간 매점 나들이 <웃음> 음 지금 준이 형은 올라갔고 응 승현 네, 씨뭐 드세요? <웃음> 뭐지? <웃음> 그쪽은요? 닭갓어요지닭 <웃음> 먹어요 하지만, 닭만 먹지 않습니다. 유부초밥이 아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어 저희 요 인기가 참 좋은 게, 밥 먹으러 올때 계단을 많이 움직여서, 먹고 나서 이제 소화가 또잘 되는 느낌. 나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투어 갈 때. 겸이로그. 겸이로그. 아 재밌을 아것 같아요. 아우, 무거워라. 근데 막 브이로그 같은 거 하면, 막 그냥 막 말아, 이런 거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준형이 미리 세팅을 했어요. 신이 소통을 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사랑해. 와. 랑해 사랑해. 사랑해. 와. 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제육 김치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딸이들 음. 안마나? 자나? 아까 밥 먹어서 안만나 아, 보통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하면 뭘 하지? 음. 뭐? 뭘 일상 일상, 일상? 음.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일상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생활을 믿는 게 브이로그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 뭔가 약간 형이 보컬로션 받는 거를 옆에 이렇게 석션 아, 덕션 덕션 맛있는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네아 배를 든든히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이따 팬분들 도 만나니까 좋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제 배가 화면이배이게 바로 스냅슛에 제가 직접 만들었어. 네, 안녕하세요. 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GV를 하러 왔는데 GV 순서는 어, 뭔가 브리핑하는 것 같은데 <웃음> GV 순서는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입장을 해요, 레드카펫으로 원래 GV가 이제 약간 영화 시사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한 명씩 하고 난 다음에 뮤비 코멘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뮤비를 보면서 지금까지 뮤비를 찍으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뮤비를 찍으면서 생각났던 일들을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후에 팬송에 관련된 이번에 특별히 정규 3집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매웠던 앨범들의 팬송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분들과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저 개인 포토때는 어, 고민중인데 음, 뭔 포즈를 할까요? 저는 물구나무로 한번 서야되나? 물구나무 한번 서보다가 도 물구나무까지 서는건 아니고 일단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리를 한 칠로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굽혀서 오랜만에 해서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쪽으 들어가게 오늘 세븐틴 드레스 코트 색이 빨간색입니다. 브라이드.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빨간색 포인트 있는 자켓을 입었고요. 다른 애들도 모든 멤버들 몸에서 빨간색을 보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 어, 팬들 옷을 입는 게 너무 기대되고 빨리 무대 올라가서 팬분들랑 소통하고 싶어요. 아, 평소에서 빨간색 오렌 네, 뭐?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빨간색 너무 좋아해서 지금 머리도 빨간들이고 네, 빨간색 다잘 오르는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C 도라이버? 안녕하세요, MC 해머입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세븐틴 GV, 네. 정말 오랜만에 하는 GV인데요. 네, MC 호랑이, MC 찰캔입니다. 뭐? <웃음> 센스 있는 MC들이기 있 때문에. 네. 제가 오늘 MC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MC는 일의 약자입니다. 네.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스 아, 야 기가 막히네. MC는 네네.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MC는 네. 주연이 아니다. 아, 주연을 네. 빛내 주는 사람. 아, 그리고 아. MC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네.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 잘 듣는 사람. 좋은 좋네. MC로서. 저는 오히또 MC는 저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맞아 웹을 하는 사람. 그렇죠. MC도 마이크가 뻥한 체, 거왕청, 스트리머, 파이직, 샌드 오랜만에 캐럿들과 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냥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C... 지금까지 MC 살쾡이, MC 딩동이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저는 앞뒤로 지금... 아까 보니까 슈아랑디노가였던것 같아서... 가이가이브에서 진 사람이 양치를 하는 터크까 들어가서, 저희 이 곡에 이거를 어? 서 말씀 됐네 우글우글하고 뱉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지 모르겠지만 아직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데리고 왔습니다. 어. 저희가 뭐냐면 우리 셋시가 나란히 뚜루룩이야. 네, 어. 그 레드카펫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네. 저번에는 뭐 옆돌기 하면서 나갔는데 나 물고나는 소리 뭐. 아, 너무 어, 그걸로, 어, 그, 그걸로 이번에는 날치를하는쭉 음.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이거, 또또 안무를 이렇게 해서 이걸, 우글, 이걸로 우그룩을 하고 이 옆에 쭉 뱉는 것까지.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어, 스토리를 짜서. 시솔을 들고 나가, 진짜. 아니, 아니 그냥 이거 하는 척만 하세요. 아, 뭐야, 나갈 들고, 들고 나갈까? 어, 그럼 같이 오면 치수면. 아, 저는 아,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나 잠시만, 나 나는 먼저 갈게요. 누가 나나 칫솔을, 가야 가야 칫솔을 들고 나를 어에 느끼고 그냥 치석 없이 여기 안 내면진 거가이거 예보. 아, 케 오케이. 어느 하나 자고 싶을때다안 내면진 거가이거 예보. 아, 아, 네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 레카페 드 자신 있게 시작한 다음에 잠깐 있다나 와서 분위기 잡고 가야 되는데. <웃음> 이렇게까지. 여행 <웃음> 천재. 어, <웃음> <재밌다>. 어 <웃음> 이렇게까지. 디노가 걸렸습니다. 칫솔. 코인. 코인. 아. <웃음> 아니 아니요. 저희는 뭐 프리스타일로 할 거기 때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세븐틴 정규 삼집 <웃음> 앨범 음악으로 캐럿을 <캐릭터를> 만나고 오습니다 <웃음> <시작. 웃음> 드레스코드 아, 드레스코드가... 네, 이런 네. 들다 그 맞추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아. 오늘 드레스코드는 바로 지구의 끈데컬러인 음. 음. 레일레드입니다. 음. 아. 레일왜떨리일 아. 아, 아. <웃음> 처음에 뭐할 거야? MC, 안녕하세요? MC, 해머 MC, 드라이버다 안녕하세요? MC 호 u r r a y MC m MC m 랑이 <웃음> MC 무말랭 r a y MC Kimi 니 c Kimi MC m MC MC MC MC MC MC MC MC MC MC MC MC m 아 MC MC MC MC MC 그렇지. 아니면 어야 그다음에 어, 그 이거 손톱만 딱 해가지고 입 살짝 탁탁 닦아주면은 딱, 딱 젠틀하다. 아 근데 다시 넣기가 되게. 아그그그그 그다음에 <웃음> <한단에. 웃음> 완벽하네. 오이게 어, 아, 아, 완전 나, 멋있잖아. 기념하려구나. 어. <웃음> 아, 내가 스토리 같은 거잘 짜거든. 네, 영잘 짠다. 그렇지. 하 소설 잘. 이거를 써. 탁 빼다음에 탁한번 털어. 탁, <웃음> 탁, 탁. 와 멋있겠다. <웃음> 그다음에 너 치약 강고 들어보면 들어보면 치약도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걸어 나간 거다여기부터 멋있게 네? 할려고 여기부터 걸어 나와, 그냥. 그럴까? 저깨끗에 화장실부터. 야내불러어 아, 어, 야, 다리가 계속. 야! 기노치가 낯다리셨고치요 아, 네. 아, 좋아. 아, 좋아. 아, 와. 좋아. 이거 진짜 캐럿분들이 보시면 아, 놀라시겠다 비하인 아, 아, 비하인드부터. 비인드로 그래. 보시면. 원은 <웃음> 어떻게 할래? 원래 물하고거 올라간다 기억 다고 했던 뒤로 네. 네. 네, 아, 아, 아, 어떻게 들어가라고? 멋있다나 어떻게 들어갔어? 야, 저 부워 킹으로 제가 그는데요 자, 왜들 꾸다고 생각할게요. 디노한테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밋밋하게 하고 디노가 포인트가 어, 돼야 돼 우린 진짜 밋밋하게 <웃음> <해>. <웃음> 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멤버들 <웃음> 조여주면 아 <웃음> 아, 아 남들과 다른 레드카펫 등장이었습니다 야 양치! 아, 아 양치 넣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양치를 독급물로 이게 비즈니스네 네. 어 어디 가시나 봐요 명호 씨 아니 왜 우리 이런 거 욕심 부려? 네어머 <웃음> 퍼포먼스팀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썼네 어 퍼포먼스가 굉장히 <웃음> 편안해요 자 이렇게 되면 셀러즈 주아 어, 전화기를 씰주가신대밀네네아 그때는 나 가시나요? 가세요 가세요 안녕 네. 어, 가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지난 날들을 캐럿과 함께 어, 세븐틴이 캐럿들을 위해 불렀던 대표적인 팬송들을 와우 이 자리에 서 같이 들으면서 회사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 캠프파이어를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노래, 노래 제목이 캠프파이어인데 캠프파이어가 생각이 나는 노래예요 그냥 딱 들으면 그 취지를 진짜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사도 너무 팬분들과 우리 얘기 같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속에 있는 기억들이 생생한 기억들이 아니라 영상을 봐야지 약간 다시 돌아오는 잊혀지고 있는 기억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프기도 하면서 저도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몽곤 했는데 앞으로의 추억들,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어, 오래오래 기억에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어, 더운, 좋은 추억 어, 함께 만들고 싶으니까 항상 저희 옆에 꼭 있어주시고 저희 세븐틴도 음. 여러분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너무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웃음> 합니다 <오, 진짜? 웃음> <웃음> 이제 곧뭐 정한이 형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소원니다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아아 감사합니다. 또네 이렇게 파티를 할때 저랑 어, 이렇게 많은 캐럿분들이 같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네요. 아 예쁘네요. 정한이 형 벌써 25시야. 어떻게 아유 고마워요. 드디어 GV를 캐럿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네. 했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우 v 하니까 되게 또 좋은 시간이었고, 네. 네. 어요 되게 특별한 시간을 떠났어요. 맞습니다. 이렇 마무리를 GV를 한다는 게세븐만의 음. 그런 모유 네. 네. 너무 네. 기분이 좋았고 음, 너무 재밌어지가 많이 아. 갈수록 더 우리 태연 선수와 신뢰도가 뭐 이런 게 그렇죠 더 커지는 거죠. 하이트체럼또이 GV 현장에서 네. 생일 축하를 좀해줄까 아, 열심하 천세, 천세. 그렇지 나는 그냥 우리들 의 지구의 그걸로 시작이 됐었어 빨리 오래 있고 활동을 축하하는 느낌? 그냥요 축하한다 칠년맞지 세상에 나를 오해잖아 지네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여기 아. 내 생일 이구나 보여줬어 아 <웃음> 이렇게 내 생일 축하해줘서 해봤구나 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냥 는 네, 추억들, 동네 사면서 되게 맞아, 맞아.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어, 맞추는 약간 치가를참했던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분들이 계시다는 게좀 뭔가 네. 마음이 놀이고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이. 굉장히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추억이 되겠죠? 네. 자, 또 저희는 다음 주이 현장에서 네, 또 만날 수있었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기사사 옆에서 어떻게? 치고 나올까봐. 깔끔이게이끔하게이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사하니다끔들 사랑해요! 안녕!